안녕하세요, 주엄마입니다 오늘은 초기 이유식 고구마 위움을 만들어 볼게요. 준비물은 고구마 15g, 쌀가루, 물입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고구마는 껍질을 벗겨 납작하게 썰어주세요 그리고 고구마를 밥솥에 넣고 찐 다음 식히세요 따로 찜기를 사용하니 썩거질거리가 너무 많아져서 힘들어요 그냥 밥할때 같이 쪄내니까 굉장히 편하답니다 아무튼 냄비에 쌀가루 20g과 찬물 200ml를 섞어주세요 찐 고구마와 물 200ml를 믹서에 넣고 갈아주세요. 고구마 물을 냄비에 따르세요. 센 불에서 저어가며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이세요. 이렇게 찰기가 생기고 미음이 투명해지면 불을 끄세요. 알맞게 식으면 채에 걸으세요. 사실 저는 그냥 뜨거운 채로 걸읍니다. 한끼 먹을 분량만큼 나눠 담고 바로 냉장 보관하세요. 냉동도 괜찮아요. 자 그럼 완성입니다. 고구마는 변비와 알레르기가 심한 아기에게 좋다고 해요. 특히 고구마의 비타민 A는 아이의 눈과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답니다 고구마의 달달하고 고소한 맛 때문에 대부분의 아기들이 잘 먹어요 근데 우리 치유는 먹여보니 잘 모르겠어요 며칠 지켜보니 처음에는 잘안 먹다가 점점 더잘 먹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맛있게 먹어줘 지유야 알겠지? 감사합니다